오늘은 광주에 이런 곳도 있었어? 할 정도로 신세계인 코스를 알려드릴 거예요 엄마와 친구같은 임무와 다녀왔는데 모도 친구 코스로 둘다 추천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뽀뽀도 또 생기고 지금 9시 인데 사실 지금 다 거의 좀 뉴욕 다듬 네, 낮에도 제 이모가 너무 오고 싶다 그래서 송정역시장에 왔습니다 광주에는 크게 시장이 5일장이 있고 여기 송정역 시장이 있는데 5일장은 오늘 안 열어서 오늘은 송정역 시장을 또 왔습니다 네. 한번 구경시켜드리게요네네 했어요 응.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뭐예요 사장님? 이거 검정 서리테로 한 거예요 검정 검정 서리테? 어. 신기하다 나 진짜 처음 보는 빵이야 쫌쫌하게 음, 빵이랑 떡이랑 식빵 비슷하게 해지고 응! 음, 진짜 빵이랑 떡이랑! 아, 음. 멸치 대가 해야지! 멸치! 가 네. 내가 멸치! 넌 대가리! 아. 멸치! 배바리. 지금 광주 스파소대라는 곳에 왔습니다 양말! 음. 음. 나구야 <웃음> 언니 주름 단절을 여기 다 써야 돼. 김미색소다 써야 돼. 애써다, 다 언니 임신주아닌 두분다 <웃음> 어색하시죠. 아, 아 지금 불편하신 분 이제 세 개는 다 불편하신 거예요. 오 네. 무미. <웃음> <웃음> 이제 리어바디로 진행을 도와드릴 거예요. 리어바디는 도와드릴 후면 관. <웃음> 목부터 종아리까지 전부 다 들어가시거든요 네, 그래서 이거는 수기관리로 진행을 도와드릴거고 음. 라스톤 리어바디라고 해서 스톤을 이용해서 들어가시는건데 스톤 같은 경우도 발사처럼 하면 은 피부가 막 음. 아프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오리지널 라스톤은 최대한 린렉션하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얘 같은 경우에도 아로마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스톤을 또 얹어서 들어갔다는점 비싱케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아로마 소울 스크럽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계를 이용해서 정신 스크럽 들어가시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미니 사우나식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거기 안에서 원적외선이랑 스팀이랑 이렇게 계속 다 나오기 때문에 어 약간 부종 완화라든지 몸그 위안에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. 갈아입었습니다. 여기는 개인실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대접받는 그런 게. 귀 나. 워아디쿠라남 나. 야, 김녀도 요리고진 맛있다. 그어 음... 계속 들어 카롱을 주셔요? 음. 어땠어 이모? 너무 좋았어 어떤 게 제일? 아, 여기 최고급 시이라서 다른 데 언제 들리 아, 됐다? 딸한테 받았던구 음. 어떤 게다는데이모 응. 자국이 안나 응. 어, 어, 그렇네? 아, 응. 진짜 그렇네 맞아. 단들이 구멍 그 얼굴. 어. 는데 맞아, 맞아. 거기에 꼭 구멍에 이렇게 이마 자꾸 뽑나 그러 맞아, 맞아. 수건은 어땠어요? 여기 음, 머리 젖썼더라 아, 고마. 뽀해 주셨네요. 아까보다. 네, 뽀셔 해 주셨어요. 한꺼부터 깨졌지? 두가더 뺏겨, 뺏겨졌다. <웃음> 너 이거 두가 줬어. 그, 그거 이따가 주는데. 니가 좋았어? 받았던 거, 어느 얼굴, 나는 거북 어. <목소리> 아 저희 이거 다 끝나는데 네. 사우나 이용할 수 있나요? 네, 저희 소배 고객님들 사우나 끝나시면 네. 사우나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. 아 원래는 월나예요? 일반 분에 있는 분은 한 장식, 조금씩 이끌어 주고 네. 진행계시는데 희세로 음. 다 보낸 분은 이 분은 저희가 서비스 진행해드릴게요. 아, 아, 사우나. 어디에요? 이쪽 오른쪽으로. 아이쪽인있요 아, 아, 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때 <웃음>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파 가는데 너무 좋아, 너무 시원하고 잠도 깨고 받으니까어 맞아. 몸도 부드러워지고. 아 그러겠다. 기분도 상쾌해요. 딱 이제 점심 먹으러 가면 되겠네요. 네. 그렇습니다. 갑시다. 갑시다. <목소리도> 진짜 좋아요. 진짜 좋아요. <목소리도> 진짜 <좋아요. 목소리도> 와 진짜 빨라요. 아, 이영이을 진짜 좋아. 와. 얘네들 좀더치워주셔야 돼. 지금 나올 것들이 많아. 와, 이기본이래요 이모 그거 뭐야 유리하 <웃음> <웃음> 와, 버섯이 엄청 다양하네 우리별로 우와, 그거 뭐야? 버섯이야? 국물을 먹어볼게요 와, 국물 진짜 맛있어 오, 완전 진한데? 좋지, 엄마, 맛있지? 국물 진짜 맛있다 버섯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. 진짜 맛있지? 나 한우 불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버섯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맛있는 거 같아. 인터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스트로베리 애프터는 티스테트를 주문했습니다. 가격은 2인 기준으로 44,000원에 이렇게 포차하고 아메리카노가 나오는데요. 진짜 구성이랑 금액대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홍콩에 갔었을 때애프터넘틱를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두 명에서 거의 한8만 정도가 나왔을 거예요. 근데 가격대도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 같고, 안에 음? 아, 딸기 필레이이 엄청 확차 있어요. 어땠어요? 어땠어요? 너무 좋여행이었어요 <놀람> 덕분에 너무, 너무 좋았어? 뭐가 <놀람> <그랬다. 놀람> <누가> 제일 좋았어? <놀람> 스파하고 마사지 <놀람> <놀람> 엄마는 뭐가 제일 좋았어? 엄마는 <놀람> 제일 제일 비싼 거에다가 내스 <놀람>